와큐버터잡는야안 돼. 아, <웃음> 가자. 자, 여러분, 이번에 해볼 거는 비읍올라프입니다. 비읍, 비읍, 비읍, 비읍. 나이스! 붕못받아들이죠 <궁> <웃음> 자, 일단은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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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제발! <웃음>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man. I'm a m a a a 놈이 c u 대 e f i 대결 e r c u t i n e r cute f i e r 와와와와와와와와 비유 비유 미쳤죠? <웃음> 아오 이거. 와 이겼어 이겼어! 집 비둘기 뭐? 아! 어... 저팀 뭐야! 오! 이김! 이김! 으 <웃음>